이거는 전치사를 쓰고, 뭐, 어쩌고저쩌고 써주고, 여기, 이 자리에는 명사랑 형사가 오거든요? 음, 근데, 네. 이 형식은요, 명, 여기, 명사, 형사 이 자리가 빠지면, 이 문장 전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, 일형식은 네. 이 형식은, 이 전치사 뭐가 이렇게 빠져도 문장이 해석이 되긴 해. 이두 개, 찰정이고요 네. 이 형식은, 목적어인데요. 여기가, 목적어 자리에, 수부정사랑, 명사랑, 동명사 와요. 음 네. 그리고 아이오, 디데 이거를 상명식으로바꾸려면요 네. 바꾸려면 일단 디오 앞에 써두고 전치사 다음에 아이오를 써주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이게... 그거에 따로 달라져요, 동사에 따라 그니까. 음, 네. 그것도 알려드려요? 동사? 네, 알려주세요. 알려요? 아, BTS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